근데 개인적으로는 <웃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한테 좀 찰떡같이 어울리진 않아서 이럴 때는 마스크를 써주면 조금 딱 힙한 느낌이 난다 안녕하십니까 지통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자 추천 영상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모자 그리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모자 준비해봤는데 모자뿐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비니까지 다양한 제품을 준비해봤으니까 각 제품별 구매한 이유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모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일레라는 브랜드의 검정색 모자고요 4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타일레라는 브랜드가 티셔츠나 바지 모자 뭐 이런 액세서리류들도 조금 감성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 시즌에 이 모자가 컬러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계열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총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자주 착용하는 게 블랙 컬러다 보니까 블랙 컬러를 고르게 됐고, 그 앞에 보시면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좀 팝한 컬러, 핑크색이랑 좀 밝은 연두색, 초록색 계열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 바캉스 갈 때,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이거 쓰면은 휴가 가는 느낌 나고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장 좋았던게 이 자수뿐만 아니라 이 쉐입 자체가 6패널이잖아요 이게 총 패널을 6개 있는거를 6패널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툭 쳐지는 이런 느낌이 썼을 때 단조롭지 않고 좀 귀여운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게 원래 캠프캡처럼 모자 챙이 펴져서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캠프캡이 잘안 어울리는 유형이 있고 잘 어울리는 유형이 있는데 저는 좀 볼살이 많고 좀 이목구비가좀 또렷하지 않은 편이라서 이런 모자를 썼을 때 얼굴이 굉장히 넙대대해 보여요 넙대대해 보여서 살짝 저는 챙을 구부려서 쓰는 편이에요 너무 이렇게 막 군모처럼 구부르진 않고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 살짝 구부러진 정도 있잖아요 이게 쓰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머리 사이즈가 군모로 58 사이즈 그게 큰 편은 아니고 딱 평균 머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귀엽까지 오는 깊이도 그렇게 얕지도 깊지도 않은 딱 적당한 깊이고 좀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고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게 캠프캡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평하게 했을 때좀 아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구부려 주는게 조금 더 대중적인 무난하게 쓸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바람막이 입어서 좀안 어울릴 수 있는데 블랙인데 좀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의 모자였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케일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가격은 4 5 0 0 0원에 구매를 했고요 총 3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저는 무난하게 쓸수 있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로코님이 인스타에 이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로고를 보니까 케일이라는 브랜드라는 걸 알게 돼서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된 브랜드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품이라서 그래서 구매했어요 소재는 나일론 착용감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쓸수 있는 그리고 이 메쉬 디자인이 이렇게 둥글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날렵한 느낌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모자라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케일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똑딱이처럼 떼딱꽂아도할수 있고 이게 줄을 늘여뜨어서 조절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챙도 일반 모자보다 더 길게 나와서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자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뭐 곱코 스타일, 뭐 아웃도어 스타일 그런 캐주얼하면서도 좀 힙한 느낌에 쓸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등산 모자긴 한데 그래도 좀 스타일을 낼때 흔한 볼캡보다는 이렇게 나일론 소재에 아웃도어 느낌 나는 모자를 써주는 게더 재미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반바지 영상에서 검정 모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근데 저는 그 코디가 좀 아쉬웠어요 모자가 좀 나일론 이블 써가지고 조금 더고프코 아웃도어 같은 스타일을 내고 싶었는데 그때 아마 그 코디에 이걸 썼으면 더 예뻤을 거예요 티셔츠에 나일론 반바지 입고 살로몬 같은 신발을 신고 이 모자 써주면은 딱 그런 힙한 느낌이 나는 그런 모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한테 좀 찰떡같이 어울리진 않아서 근데 옆모습은 괜찮은데 정면이 조금 얼굴이 부어서 그런지 좀 넙대대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스크를 써주면 조금 딱 힙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이 모자는 좀 이렇게 약간 푹 눌러 써서 눈이 안 보이게 해서 쓰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랑은 잘 어울리진 않는 모잔데 아웃도어 스타일을 코디를 할때 이런 걸 써주면 스타일링이 확 달라지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스타일 찾고 있으셨다면 케일의 예쁜 모자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는 제가 처음에 쓰고 있던 비니인데라프시몬스의 모헤어 비니 제품입니다 크로치 패밀리에서 중고 매물로 19만원에 구매를 한 아주 비싼 그런 놈이고요 비싸게 산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니들이 뭐 이런 스투시의 비니 확 멋있다 힙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귀여운 느낌이 강하니까 그런걸 대체를 좀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라프시몬스 비니가 저렴하게 떠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헤어 소재로 머리털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딱 가장 중요한 마크 시몬스의 팩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이게 들어가서 썼을 때아저 사람은 라프시모스 뭘좀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쓸수 있는 그런 비니고요 이거는 바로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가장 좋은 게 이런 비니를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조이는 짱짱한 비니는 썼을 때 머리가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모헤어 소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썼을 때조이는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답답함이 없었고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커요 사이즈도 되게 커서 진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는 오히려 이런 짱짱한 면 소재의 비니가 덥고 열이 안빠진 느낌인데 안에서 보면 박해가 비쳐요 오히려 면 소재의 비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비니였다 그리고 이거를 이 태그를 앞으로 오게 해도 되고 이 옆으로 오게 해서 살짝 돌려서 써도 되고 그런 느낌의 비니라서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조금 스트릿한 코디를 하더라도 이 비니 하나만 써주면 확 힙한 느낌이 나고 하이팬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되게 자주 쓸것 같아요 검은색 정 비니 중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길만한 비니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비니를 쓸때 눈썹을 보이게 하진 않고 눈 바로 위에까지 내려요 눈이 좀 흐리멍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는 조금 뭔가 어색한데 차라리 이렇게 눈 끝에 맞춰가지고 눈매가 매섭게 강조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투시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아닌데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제가 스투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투시가 티셔츠 뿐만 아니라 바지나 뭐 자켓, 악세사리 그리고 이런 모자료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모자료도 좀 관심을 가지면 예쁜 아이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좀 스투시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런 무난한 디자인의 비니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비니류도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여성 브랜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남성 브랜드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런 캠프캡 이런 것도 그냥 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허리춤에 걸고 다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스투시도 매시즌 볼캡 캠프캡 뭐버키햇 비니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모자류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브랜드 모자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 각각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비니는 조금 힙한 스타일 이 케일의 메시캡은 아웃도어 곱코어 그런 스타일에 쓰기 좋고 타일레 모자는 감성있는 귀엽게 쓰기 좋은 모자고요. 스투시는 좀 쓰고 다닐 수도 있고 좀 악세사리로 아니면은 인테리어용으로도 쓸수 있는 좀 다재다능한 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새로 사본 거라 잘안 어울리는 그런 모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어울리진 않더라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스타일의 모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는다 생각하시면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뭘 해볼까요? 제가 또 모자 말고 가방도 좋아해서 가방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에 빠지면은 뭔가 되게 많이 사서 스투시도 그렇고 아오레가시도 그렇고 에어포스, 뭐 살로몬 뭐 이런 모자들, 비니 이런 것들을 제가 빠지면은 좀 많이 구매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모자들은 제가 앞으로 많이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우 이게 아우 간지러 아우 간지러 이게 털이 계속 눈을 찌르네